아이 여기서는 어, 일본어 1 히라가나 기 시험 음. 모이시험 어, 연습, 연습이죠 하도록 하, 펜하고 어, 종이하고 준비하시고요 어, 제가 아, 실제 시험처럼 음, 단어를 10개씩 음, 부릅니다 10개씩 부르니까 여러분은 이거 들으면서 어, 준비한 음, 펜으로 어, 종이에 에, 적어보세요 어, 자 문제 10개 제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에,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어, 음. 어, 알아서 전지시켜서 어, 하세요 어, 실제 시험에서는 뭐 천천히 말합니다 하이. 자 갑니다 타테타테 타테. 이누 이누 무시 虫姫姫風呂風呂ワニワニ便利便利 전화, 전화, 악수, 악수, 닌자, 닌자. 아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자 전답 이렇게 돼요. 음, 자 자기가 쓴 거란 음, 맞는지 음, 확인하시고요. 어. 자, 다음, 어,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이, 이거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잇. 자, 두 번째 연습입니다. 아이 사케. 사케 구치 구치 へそ、へそ、店、店、リス、リス、夜、夜。店夜 갱기 경기 맥, 쿠크 조깅 조깅 아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 자기가 쓴 거랑 확인하시고요. 음.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모이시험 합니다. 아이 우에 우에 아오 아오 네코 네코 하나 は山やまやまゆきゆきがらがら 유기 이에 이에 하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이. 자 확인하시고요. 아이, 에, 자, 어, 이거 세번 응, 연습했어요. 어, 이걸 다쓸수 있으면 응, 시험에서도 만점 될수 있다는 거죠. 아이, 자, 어,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어, 네, 에, 이그 에,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자, 수고하셨습니다.